你打。 h o l e i h m m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또, 뭐 치시라고요? 제목 얘기하고칩시다 원뱅크 어리거리친다 흠. 착 하시고. 어? 음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누굽니까누굽니 와우 <웃음> 당구 많이 늘었어 굿샷 죄송합니다 <웃음> 오모 아니 그럼 뭘 친거요? 안 갈차죠. 오케이. 뭐꾸리 요것봐라 나 환장하겄네 What? 아따 죄송하여 오메! Oh, Moroguia. 브라보. 야, 기본구나 놓치지마. 어쩔 테면 저땡 저쩌... 어?